와뭘트 많아 얘. 안돼 안돼 아하. 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대합핀 두 개. 어, 어, 어, 어, 어 저한다 어. 어. 그러면? 어, 예, 클. 중나왔다중 중 나왔다. 중나층 불탱. 공작 스난젤. 정글 중적 중적. 맨맨 줄, 아.. 대비를 내리니까 저렇게 보이는구나 화면에 아, 그, 아, 아 근데 저는 이 화면이 지금 편하긴 한데. 살나 아, 어, 아, 둘, 스나까나. 둘둘 둘. 둘, 둘. 다크 다크 조심. 깜빡 깜빡 깜 각박 각박 각박 빡티켄도 뭐야? 어디야? 아, 아니 아니. 에이층 아. 이층 다, 다 아군이 를그렇 <놀던> 이게 대회 때는 게, 제가 지금 대회 생각해서 계속 이제 음, 그래도 해도 도땡 줘야지. 그렇죠. 또안 온다, 이... 작은 땡주세요 부탁합니다. 오케이, 안 감, 이게 다 없으면은 뭐 아. 거다 아나 뭐가 랬지 오, 박로징 빅박, 빅박, 오, 므로빙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나빅아지박나박아나 빅박, 리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나박 빅박, 빅박, 빅박, 빅박, 빅 이게 티. 애도 쓰나 아니다. 어. 그치 그치. 뭐 쓰나야. 뭐, 뭐, 뭐, 아, 어, 제가 보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계속 쓰나 하나 먼저 오거든. 그다음에 한 쓰나 클라이 쓰나 본 것만 설명이야. 그러니까 데미 내는 거나는 같아. 하나. 어, 스나 스나 같아. 정치. 정치. 정치. 정치. 제 앞에 나쏘나 쓰나가 셀이다. 나 그래서 우물 안들어갔어 오므라 들어간거아야코하나 <웃음> 갔다 하나층다층 1층 나갑갑갑하층층아패온다고갑갑하나갑갑하둘차디접로접로 하나 2층 지하지하지하접 지하 어? 어? 어? 어? 아 엉뚱한 사람이 봤구나 아군이 승아 순간. 어시가 다른데서 뜨길래 이사람건조 이거... 대충상담 헤이즐넛 후려시리 이나네다 아... 아... 아... 이중 나왔어 이중 나왔어 아이 밖에 이정우 반. 중둘중둘아나아반 <목소리로> 잘랐고. 아, 아 내포 안 까오라. 가파하나갑 기둥 하 이제 그 라인에 세 명. 이층까지 뛰나내려왔다 예, 중들. 이 2층 하나 중하네요스 어, 중. 쪽이다. 쪽 이거 나서할 만해요, 이거. 중. 어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2층 아니층 있어요. 형. 2층도 있어요. 예뻐 중차. 중차. 중차. 대박 나이스. 저 요거 막할 건데 아침에 경주 가야돼요 아 오케이 확인요 네. 문화 관광 가시나요? 아니, 아니 나 이거 벼르고 벼렸던 건데 여름에 코로나가 걸려갖고 못 가서 아 그, 그럼 무조건 가야죠 자세? 여행 가시는 아, 거구나 우물 들어갔어 우물 하나 들어갔어 그래. 우물 어. 하나 박스 퍼가 나 이게 왜 죽지? 후레시베리 양념 우물 우물 후레시베리 몇탈 퍼가 나 우물 전진하겠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둥 잡았고 큰 에이? 커피 커피 커피 갈아 있었음. 장나 어떻게 피해지 하나 더. 각박스나 라스트. 아군이 스하였습니다 어, 나중에 푼 까고 나으가 가져. 다음에. 아, 알았어 알았어. 앞이 아, 가나 어, 나신들이 3명 죽니까피하지 못하네, 씨. 개같은 놈들. 핑 왔어. 온다. 죽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나한 명이 큰 안에서 오케이. 클라, 클라핑 까주고. 어, 이, 단, 단, 단. 어, 단, 단, 단, 단. 큰안 짤. 큰저 핑? 클라 못 가져요. 2층 폭 때문에. 언덕, 언덕들. 큰을. 맞아, 샷이 이상해. 언덕. 언덕들. 핏박. 언덕. 언덕. 칠이,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덕. 언 큰 기둥하나 큰 기둥하나 알만갈고요 에피! 연잘못데아박스나만잡아 제피 저스나만잡다 생각으로 그아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마지막 빠지 아이 그랬는데 <웃음> 날, 날, 봤네. 오늘 저 포그나. 아따, SB 날카롭다. 아, 그, 뭐, 따갑다, 기가. 시파크 포하나 아, 죽났다죽났다 시파크 포 기다 2층 조심. 카박커카박커박커 나이스. 우물하라우물 잡았고 동을 잡고, 동을 잡고, 동을 하이테크 반이고 갑박 왔고 갑박 잡았어. 요오하이말 빠르신데. 오말 빠르게 한번도안더듬 거린데요, 형님. 내가 통 아, 아, 안 아, 안아 하나. 가골. 아니, 아니, 아니. 살살살살가야 경고. 다, 자. 자. 어? 하러뭐 사람? 빙 간다 빙 간다 빙 간다 간다. 어, 어뒤에내 뒤에 자. 아, 맞다. 너왜 풀어? 었어야지 어. 아, 뭐봐요 아. 신뢰가... 어? 어? <웃음> 어. 아. 아, 거는 절대 실례가. 다른 아 미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실례. 아였으면 풀게 맞지. 아데 아, 야, 죽었으면 형또판숨셨으니까 이득일 수 있겠다. 아, 캐핑북에. 어, 안 뛸거야? 형? 어? 패스 늦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아, 패스가 아, 안 빠르네? 딜빙하나? 아예 늦게 해야 되나? 음, 우물 나왔다! 중세 중세! 있지 말라, 있지 말라. 2층 하라 2지말라이층 있대요 2층! 우와! 단층! 단층. 오와, 단층. 아, 우물 나왔다 뭐야? 유배, 유배. 아마야, 우리 패배하였습니다. 어. 빙, 빙. 오케이. 차핑 하나만 �� 하나 오케이. 차한 개. 아, 진짜 두 개. 패스 넣습니다. 잉 벌써 패스가 한 개가 없나? 팀나 가서 나 1, 1, 3, 언더 깁숙히 아, 빙하나 패스했다 나, 나, 나, 하이테크 패스. 아나 먹었다, 어, 이제 뒤집을 거다 죽나가야지. 끄리. 끄리. 작게 하래. 테란 테란 이잭아포었어잭아야잭 아군이 하였습니다아복좀 먹을 수가 있 거야. 어 좋은데 좋은데 영원이 좋은데. 수리남을 아, 이을 드라마 그래. 없나? 영원행님, 어. 내일... 오무처리. 내일까지 오무처리. 야간이 가요. 영원행. 혹시에또 5대5 할수 있나? 나 크라핑 알아. 걸어지 걸어져. 10시까지는 가능하나? 내일 저녁에 한번 5대5 가능하면 낮에 공지할게요, 제가. 핑 동 하나. 삼삼삼. 박둘 박둘 오른쪽에. 아이고. 둘 하나 개피. 큰사라기 숨동. 큰나 큰아빠 큰작 큰아빠 큰사라기 숨동. 좋은 이 좋은 좋은 편이 큰작 큰 잡았어요? 덱배둘. 아, 어 잡았니? 아, 아, 아, 아. 어 덱배둘 아이고 아이고 나 어디 가냐? 언덕둘언덕둘 간다 앞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안 잡은 줄 아, 아. 아 저를 안 속일래 저 그거 잡은 줄 알았어요. 어이걍누야 어, 누군가 맞았다. 어... 패스는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없어 없어. 나간 거야? 나나가겠다나다아 소밥 줄고 왔어 형이 스, 스나니까 맞네. 체킹 채팅... 예상이 된다. 욕먹겠다저형 <웃음> 와 볼트 많아 얘. 안돼안 아, 돼. 아하. 을뜰것 같더라 이대출 상담 지하 왔었어. 올베. 아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네. 순아야 순아. 이거에서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이거 좀 약하지 않나? 이쪽. 그래. 네, 나는데둘 다. 아, 마지막을 딱 자꾸 깔끔하게 딱 1등까지 했어야 되는데. 나이스. 언덕 언덕 언덕언덕언덕언덕 쓰나? 우와. 우와. 오. 오. 오. 와! 와. 우와. 시시고어나이스 그래. <웃음> 아군이 습니다무반영 혹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찰칵. 마분이 바분이다무반영 아, 아 무반영 아.